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형외과 전문의 임정수라고 합니다 이제 자연유착을 통한 쌍꺼풀 수술과 그리고 눈매교정을 동반하였습니다 약간은 이제 조금 졸린 눈을 하고 계셨고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 눈과 왼쪽 눈의 상태도 조금 다른 그런 비대칭의 소견도 조금 보이셨는데 자연스럽고 회복이 빠른 자연유착 수술을 하게 되었고요 졸린눈을 교정을 하기 위해서 눈매교정도 같이 하게 됐습니다 원장 반호경이라고 합니다 매부리가 살짝 있는 것 빼고는 나쁘지 않은데 그냥 코가 전반적으로 낮은 거죠 콧대부터 코끝이 좀 낮은 거고 코를 앞으로 빼면서 들려있으니까 앞으로 살짝 이렇게 내려야겠죠?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콧대를 쭉 깔고 매부리 있는 부분을 정리를 해서 라인을 원래도 직선에 가깝지만 좀더 확실한 직선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수술이라고 할수 있겠죠 평소에 좀 낮은 코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갖고 계셨기 때문에 약간 좀그 반작용으로 너무 크게 수술하고 싶어 하신 분들이 아주 간혹 있어요 그래서 그랬다가 또 이제 수술을 너무 크게 했다가 아 이거 아니구나 다시 낮게 하는 경우가 가끔 있기 때문에 음. 너무 예, 그 동안의 스트레스 때문에 너무 예, 프락스를 밟으시는 것은 조금 그렇고 그래서 그냥 조금 적당한 수준에서 예, 일반적인 코를 예, 목표로 하시는게 맞을 것 같고.